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죽전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실축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죽전역 부근에는 실질적으로 요즘 그 계속해서 재개발이 되고 있고 재개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리보스카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되어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전역 내거리에 네 실질적으로 상권이 어느정도 받쳐주고 형성되어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현재 1층은 상가 역전 할머니 맥주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서는 거의 저녁에 불화성을 이룰 만큼 공사가 잘 되고 있고요.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1층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볼수 없는 고역주칙이죠. 건물 외관은 스타크 플렉스와 징크로 마감을 했는데요. 화이트와 블랙 계통으로 해서 깔끔한 이미지로 컨셉을 잡았고요. 우측으로, 정면 우측으로 계단실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마찬가지 채광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우측에 피친창을 사용해서 인테리어를 했고요. 바닥 대리석은 흔히 사용하는 강도가 높은 화광석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벽면과 천장은 고급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우드와 벽들조 마감으로 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살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1층, 2층 상가로 건축을 한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해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신경 쓸게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원룸 건물의 상가 건물의 주인세대나 원룸 내부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인데요. 주인세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측에 신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서 입구에 들어가면 밀러형 수납형 키높이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있고요 좌우측 위아래로 수납장 형태로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물론 cctv가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넓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을 보게 되면 은 주부들이 좋아하는 이연자 구조로 해서 상부장 하부장을 최대한 공간을 이용해서 납장 형태를 만들어 놨고요 제가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성비 즉 혼합 공간 형태를 최대한 살리면서 인테리어 하는 사례가 있는데 오늘 건물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층크대 벽면쪽으로는 PL 창호를 최대한 넓게 뽑아서 체방 효과를 살렸고요 옆쪽으로 냉장고 장이 위치하고 바로 그 옆에 보로러실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창고 공간 세탁실 옆에 위치하고 있어 순의 동선을 최대한 살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넓은 주방과 거실은 우물 천장으로 인테리어를 하여 건물 내부가 더욱 넓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요. 마찬가지 벽면 좌우측으로 아토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전장 마찬가지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넓은 창호 이중창까지도 LG 샤시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였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을 보게 되면 안방이 시공되어 있는데 안방 내부도 넓 지막하게 시공을 하였고 천장에 마찬가지 댐 에어폰을 시공하였습니다. 우욕실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블랙 화이트 계통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하였고 독기는 고급스러운 아메리카 스탠다드를 사용하여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시공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대기 마찬가지일 체형의전기까지 시공을 해놨네요. 흥면 마찬가지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PL 창호까지 시공을 해놨습니다. 남방의 드레스룸과 바우더룸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방 내부가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넓은 거실을 지나서 작은 방으로 이동하다 보면 좌측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욕실이 있는데요. 공동 욕실 자체를 엄청나게 넓게 호텔처럼 시공을 해놨네요. 아, 워보스는 물론이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수전과 그 밑에 수납상과 욕조까지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는 일체형 비대위가 시공이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 호텔에서 볼수 있는 욕조라고 말할 수 있는 옆쪽으로는 첫번째 작은 방이 시공이 되어있는데 계단실 천정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옆쪽으로 해서 계단을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바닥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원목나무를 시공해서 바닥실을 시공해왔고 벽면쪽으로 대강 역할을 할수 있는 픽션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벽면쪽으로 돌타일을 이용하였고요. 4층으로 올라가면 또 하나의 넓은 거실과 작은 방두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복층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4층 전체를 또 하나의 주인세대 역할을 할수 있게끔 주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턱을 주어 분리했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3층의매리형 에어컨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 거실 천장 또한 다시 한번 턱 때문에 높고를 높여 줬고요. 거실 좌 우측으로 아트홀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넓은 픽션창까지 시공하여 전혀 답답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옥상에 테라스 역할을 할수 있는 방법목까지 시공을 해 놨고요. 거실에서 동서로 작은 방두 개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서쪽에 위치한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옥상 테라스 역할을 할수 있는 이중창 시공까지도 넓게 체감과 통풍효과를 살릴 수 있게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정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에서 마당을 나가듯이 방에서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 옥상에서 마당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건물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쪽과 서쪽 작은 방 사이에 용으로 사용하는 욕실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샤워부스와 해바라기 샤워기는 기본이고 메리게스칸 스탠다드 의 수조와 고급스러운 메르피앙 비데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3층과4층 블랙앤화이트 계통의 깔끔함을 리기 위한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작은 방은 아이들 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서재로 사용해도 충분한 공간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가족이 사는 분들이 삼성과 사층 주인세대를 같이 사용한다면 두 개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물론 금액이 중요하겠지만요. 방 옆쪽으로도 보일러실이 시공되어 있고 세탁실로 사용하고 다용도실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 나오고요. 천장과 벽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기본 페인팅이 아니라 나름 간단한 인테리어는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에 건축된 신축 건물에 기본 계요와 금액은 얼마나 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매물의 개요와 금액을 보게 되면 대지 면적은 1 6 0평 구평수로 따지면 48평, 연면적은 3 7 4평 구평수로 따지면 113평, 매매금액은 19억 5천, 용자는 7억, 보증금은 3억 9천, 인수금은 8억 6천, 월 임대 수익은 330인데 인이 거주하느냐 안하는 자라 약간의 차이는 인수금과 보증금 통액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물론 모두 가는 신축 건물들이 다내 눈에 좋을 수 없고 내 마음에 들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싸고 좋은 매물은 없죠. 여기나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이 지급된 동네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로 그래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대구의 모든 신축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위치, 스타일, 금액에 따라 모든 것이 판단 여부가 틀리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는 위치에 맞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고 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고 통상가 건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축 신축 다양한 상가주택 상가 건물들이 비대어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싸고 좋은 건 없지만은 해과 동네에 맞게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량 내글이 먹자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삼천신축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